이게 저의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애들이에요. <웃음> 저는 A웹이라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회사 로고가 써져 있는 펜을 들고 다니고요. 이거는 사원증이고요. 네, 이거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들어갈 때꼭 이걸 찍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연수생분들이 언제 한국에 도착하고 언제 한국에서 출발하는지 보기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메모지도 필요 없어요. 여기다 다 쓰면 돼. <웃음> 기력이 떨려가지고 되게 에너지가 금방 죽어요. 사람들이랑 대하고 그러면은 되게 기력이 다 빨려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 얘는 이제 빼식을 하다 보면 은 과하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안되면 이걸 먹으면 이제 바로 쾌변할 수 있어요 <웃음> 제가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 쉐이크 대신에 이 단백질을 먹어요 이거는 그냥 물안 타먹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소는 그냥 얘가 채워주지 못하는 영양분을 이제 얘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으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생각 원액인데요. 환절기라서 이제 목도 아프고 또 사무실 안에 장시간 식 동안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가 그냥 넣어줘가지고 그냥 한번 먹었는데. 근데 먹으니까 기관지에도 좋아지고 되게 손발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맛있어요. 이게 간편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는 립밤이고 이건 바세린인데요. 엄청 꾸덕꾸덕해요. 찐득찐득. <웃음> 되게 찐득찐득해서 좋아요. 저는 이 느낌이 좋아요. 네, <웃음> 입술에다 발라요. 딴데 바르면 트러블 나요. 그리고 이거 바세리는 되게 큰 것도 있는데 이게 작게 나와요 정말 제 손톱만하게 작은 건데 가격은 깡패 <웃음> 한 4,000원? 얘는 입에도 바르는데 약간 손등 이런 데도 바르고 약간 건조한 곳에 다 발라요 그래서 얼굴에도 바를 때도 있어요 이거는 팬티라이너고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아서 항상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꼭 빌려줘요.